이토록 옮겨 울지 않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갔다고 당신과 나의 운명대 때로 흔들수 있어도 천번이고 만번이고 당신께 맹세이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 생 그대만이에서 이세상 살아갈래. 사랑도 흘러간다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로 는들릴수 있어 어� 어� 어�。 천번이고 만번이고 당신께 맹수해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 다가 평생 그대만 위에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동생 그대만 위에서 이 세상